안녕하세요 헌터 LTV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4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입니다. 토요일날 양해 말씀 드렸던 대로 어, 지난 2차에는 어, 그 저희 정원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어, 시설을 바꾸고 하느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빴습니다. 어, 이번 2차에는 이제 어, 정상적으로 자료로 올려드릴 거예요 어, 저들 라이브 공연한 거 제가 유튜브로 올려놨죠? 어, 그것도 많은 시청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1044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 토요일날 어,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오늘은 약수 또는 지수총경입니다 약수를 이제 지금 매주 올려드리고 있어서요 어, 그 약수의 출 이력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아,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어, 약수를 복기를 시작한 이래로 그 약수 이 헌터가 잡는 헌터가 잡는 약수 중에서 출한 이력입니다 어, 이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어, 일반적으로 이거 보시면 일반적으로 한개에서네개는 출하고 있죠 어, 한 개에서 세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어, 다섯 번 출한 아, 다섯 개가 출한 경우도 어, 있습니다. 다섯 개가 출한 경우 여기 한 군데 있죠. 이렇게 여기 다섯 개가 출한 경우도 있으나 이거는 어, 뭐냐면 딱한 번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복기네개당한 어, 달로 보면 사주 어, 네개당 사주니까 한 달이죠. 한 달로 보면 이거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이거 몇 년치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몇년 동안의 이 복귀 자료니까, 어, 신뢰를 하셔도 될 겁니다. 이 복귀 자료는요. 어, 한 개에서 세개 정도 출하는데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출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네개 출하는 경우도, 어, 이렇게, 어, 종종 있죠. 근데 지난해 차하고 저 지난해 차에 연속해서 네 개가 출했습니다. 어, 연속해서 네 개가 출하는 경우는, 어, 그,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딱 두번 있었어요. 두 번이요. 어, 그 외에는, 어, 네 개가 출하는 경우, 한번네개 출하면 그 이하로 출을 했는데, 어, 이렇게 연속해서 네 개가 출했습니다. 근데 지난, 아, 지난번에 네 개가 연속해서 출했을 때는 그 다음 의차가 이제 한 개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네 개가 출하고 나면 다음 의차에는한개 내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한개 내지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전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1개에서 2개 정도 그러면 이번 회차에도 0개에서 2개 정도는 보셔야 되는 거죠. 전멸에서 전멸 또는 1개 또는 2개 이 정도는 약수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지난 회차에도 드렸는데 그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 약수는 어, 매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복기 자료도 보여드렸죠. 어, 이거는 제수라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어, 일단 어, 필출 고 아, 필출 세수내지 내수에서 어, 한개 내지 두개 출하는 그러한 그룹들을 먼저 뽑아 내셔 가지고 그 그룹에서 이제 한 개로 줄여 갈 때에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약수를 옆으로 빼놓고 나머지 수에서 살펴봐서 나머지 수가 그 뭐냐면 어, 그 마땅한 수가 안 보, 좋은 수가 안보이면 그 약수를 다시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45개 수를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어, 일단 어, 수를 줄여 놓고 확인하는 게 훨씬 편하시죠. 아, 그래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라고요. 아, 이거 잘 이용하시면 고정수 찾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아,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 이렇게 올라갔죠. 아, 두 기단 타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두 기단 타기를 아, 좌측으로 두 기단씩 이렇게 올라갔죠. 5연속 아, 올라갔어요. 어, 지난 2차에 어, 5연속수가 어, 지난 2차에 출했죠. 풍당풍당 자리하고 어, 이렇게 중복인데도 출했습니다. 3위였죠. 3위 3이, 어, 퐁당풍당이면서또 5연속 자료였는데요. 5연속 자료는 어, 이렇게 이제 그이 이 5연속 자료가 됐든 4연속 자료가 됐든 이 약수들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헌터가 지난번에 5연속, 5연속 자료 이제 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데 바로 나와 버렸죠. 어, 퐁당퐁당 자료도 그렇고요. 어,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어, 고정수 골라낼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 이게 5연속 1이 1위, 대상수가 1입니다. 어, 이게 어, 그 일주일 동안 살펴보셔서 특별한 어, 그 뭐냐면 그 고정수 자료에 필출 자료에 안 보이시면 제거를 하시고. 어, 또 필출 자료에 있다면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 지금 약수에서 한 개에서 일반적으로 세개 정도는 출하니까요. 어, 잠시 빼놨다가 또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어, 방법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입니다. 여기는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역시 우연석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이번에 출하면 이제 6연속 출리 됩니다. 어, 11번이죠. 11번이요. 어, 이것도 헌터는 약수로 빼놓겠습니다. 5연속 자료가 이번 이 차에는 많아요. 다섯 어, 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번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5연속 자료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퐁당퐁당 5연속 올라갔죠. 한번 나오고 죽고, 한번 나오고 죽고, 이렇게 5연속 올라갔습니다. 133입니다. 33이요. 어, 이건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자료가 또 있습니다. 어, 여기도 어, 이렇게 여기는 어, 당퐁퐁, 당퐁퐁 이렇게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이렇게 4연속 올라갔습니다. 33이죠. 어, 이 퐁당퐁당 자료가 어, 한번 나오면 연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출하면 안 나올 때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어, 세번세번 어, 나오고 네번 이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어, 세번 안에 이제 전멸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두번 나왔죠. 그러면 이번 이 차까지는 아직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 무조건 이거 어, 약수 중복이라고 해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일단 약수로 빼놓고서 어, 필출 그룹 중에서 나머지 수에서 안 보이면 어, 이걸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수입니다. 어, 주의하셔야 돼요. 이중복 약수가 이렇게 뭐몇 개가 중복되는 거 그런 거는 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올 수는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차에 이제 안 나오면 다음 이 차서부터는 어, 이제 퐁당퐁당 자료는 제거해도 될 겁니다. 없 이제 어, 제외수로 보셔도 될거예요 어, 4연속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터가 어, 복귀를 어, 시작한 이래로요. 그래서 음, 다음 2차서부터는 이제 어, 퐁당퐁당 자리를 이제 몇 주간은 한 4, 5주간은 좀 안심할 수가 있어요. 어, 이번 이차는 좀 주의를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수직으로 이렇게 5연속 올라갔죠? 쭉 5연속 올라갔습니다. 대상수는 37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4연속 올라갔죠. 37이에요. 5연속 자료가 이번 이차에 5개나 되기 때문에 5연속 자료도 무시하면 안 돼요. 5개, 숫자가 5개 이상이 모이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 어떤 방식로 약수로 다섯 개가 모이든 아니면 어, 그 유력한 수로 다섯 개가 모이든 어, 그 다섯 수 이상이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37이 지금 약수를 일단 빼겠습니다. 중복이죠? 새로 중복이요. 자, 다음은 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풍당 풍당 5연속 올라갔죠? 어, 45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이번 이차에 또, 어, 나오려는지, 나오면 6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연속 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이번 이차 그래서 5연속 주의하셔야 되고, 퐁당퐁당 자료도, 어, 주의하셔야 돼요. 어, 1등을 하시려면 그렇습니다. 뭐, 1등 안 하려면 그냥 제거해놓고, 약수, 제, 치고서 나는 5등만 해야지. 이런, 이런 생각이라면 로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하셔서 약수를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세로로 4연속 올라갔죠. 4연속 올라갔어요. 어 여기도 또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퐁당퐁당 4연속 올라갔죠. 9입니다. 어 이번 2차까지는 퐁당퐁당 자료를 이번 2차까지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2차서부터는, 어, 이제 제거될 제, 제외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어, 이 퐁당퐁당 자료는 연이어서 나오는, 어, 그런 특성을 가져놔서, 어, 그 주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습니다. 39입니다. 대장수가. 어,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여기는 또 이렇습니다 39가 아,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 올라갔어요 아, 5726 14 이렇게 이번에 대상수가 39입니다 역시 헌터는 아,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렇게 세로로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13입니다 아, 역시 자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 여기는 어,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6, 33 이렇게 두 계단 타 35인가요? 이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 이 차에 나오면 이제 연속이 되는 건데요. 아, 역시 헌터는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서 약수 중에서 헌터가 이제 어, 이 시간 이후로 자료 어, 새로 찾아지는 자료들하고 비교해서. 어, 불안한 수가 보인다면 약수에서 고정수 찾기로 또, 어, 자료 한번더 올려볼 생각입니다. 어, 일단은 지금 추초이기 때문에 약수로 다 분류시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측 사선으로 어, 4연속 올라갔죠. 어, 30입니다. 어, 영끝수가 지금 현재 구연멸중이죠 어, 그래서 30영끝수의 어, 이게 좋은 수가 아닌지 또 이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직 헌터는, 어, 다른 자료들은 아직 조사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어, 지금은 영 끝수가 이번 에차는 나올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 다른 자료들이 아직, 어, 충분히 조사되지를 않았어요. 자, 다음은, 어, 여기는 세로로 4연속 올라갔죠. 어, 38입니다. 그래서 어, 역시 헌터는 약수로 분류하겠습니다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역시 세로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해당 수는 4입니다. 4연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퐁당퐁당 4연속으로 갔죠. 퐁당퐁당 4연속으로 갔습니다. 어, 이 퐁당퐁당 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3연속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4연속 이상은 없었어요. 어, 많이 출하면 3연속까지 가는데 어, 3연속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2연속 출했기 때문에 이제 힘은 기운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어, 그래도 이번에 연속까지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번 2차, 아직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추중에, 이제, 확인, 이제 자료, 다른 자료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퐁, 당, 퐁, 퐁, 당, 퐁, 퐁, 이렇게 4연속 올라갔죠? 어, 31입니다.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한번 나오면 두번 죽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당, 퐁, 퐁. 어, 역시 퐁당퐁당 자료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퐁퐁도 마찬가지로 퐁당퐁당 자료로 보고 있어요. 헌터가 통계낼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번에 어, 이 퐁당퐁당 자료들 을잘 어, 눈여겨보셨다가 어, 그 주말까지는 어, 이렇게 함부로 버리시면 안되겠어요. 이번에 자까지는요. 자 다음은 자 이렇게 해서 저 약수, 오늘, 이번 주 약수는 어, 총 13개입니다. 13개인데, 어, 필터, 안정적인 필터는 0에서 3 또는 0에서 4, 어, 공격적인 필터는 0에서 2 또는 1에서 3, 이렇게 필터를 하시는데, 어, 연속해서 4개씩 출했습니다. 2주 동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4개까지 출할 가능성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지금까지 어, 3연속 4개가 출한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또가 이번엔네 4개가 꼭 나오지 말아라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로또는 뭐 어, 다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기록을 써간다는 걸요. 다만 헌터가 지금까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안정적인 필터를 하시려면 0에서 3 또는 0에서 2또 어, 어, 공격적인 필터를 하시려면 1에서 3 또는 1에서 2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속해서 4개가 출한 것은 어, 그렇게 지금까지 어, 2연속이 최고였으니까요. 어, 최, 최장기간이었으니까요. 3연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 복귀자료에서 보여드렸죠. 자, 이번 2차 어, 약수관리 잘하셔야 약수를 잘 관리하셔야 어, 상위 당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어, 그 상위 당첨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어, 필출 삼수 크럽 어, 필출 삼수 크럽을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어, 화면 아래에 어, 필출 삼수 크럽을 하겠습니다.